그동안 응항시와 의회 발전에 함께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성원과 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시의회는 시민의 바람들을 의정에 녹여내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민선 5기, 6기 시절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리를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을첫 번째가 분양 대행 영역 관련으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어, 특정 업체를 분양 대행 용역 업체로 부담하게 선정을 해서 고가의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 어, 50여 개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을두 번째는 단지 내 상가를 인근의 단지 내 상가 매매 가격보다 현저히 그 낮은 가격으로 특정 업체 일괄 매각하고 그 특정 업체가 비싼 가격으로 전매함에 따라 어, 1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을세 어, 번째로는 상업지역의 토지를 용도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하여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211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공무국의 여행 경비를 직무 관련 업체에 위법하게 부담시킨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총 381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이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비 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는 감사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항 시가 시의회와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비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차필 기정의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7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GTX 신호선 응항역 정차 결의안을 채택해 시의회의 결의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고 시민단체와 함께 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어, 소시로 우리시 국회의원과 함께 g t x 신호선 응항력 정차의 정당성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항시와 전문가로 구성된 GTX-C 응항력 정차 추진단을 통해 응항력 정차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체 추진한 그 타당성 영역 결과에 따르면 현익 비율이 1.74로 경제성이 우수하고 또 수익 비용비가 3.8로 재무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수원발 GTX 착차의 주방 공간으로 공항역의 여유 선료를 일부 활용할 경우 노선 남부 지역의 그 차량 주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 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공항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응항시 의회는 그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그 기울이고 또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흔히들 정치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책으로, 어, 때로는 따스한 관심으로 응항시 의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